방종전까지 마스터 가기 진짜 얘 존버할 데 없나? 비밀 셔츠 같은 그런 거? 아니 눕기는 신나게 눕는데 분대가 안 줄어 줄었다 아좀더 가야되네 잠깐만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이제 플레디오가 잡혔어.. 가자~~ <웃음> 솔로드.. <웃음> 나하충격으로 도가니 하자? 그게 맞다 우와 <목 stomach sound> 아, <목 mouths> <아니 opin> <ello> 뭐야 들어가서 싸우나? 아직도 있어. 빨리 꺼져! 이거 제가 살린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살린 거아닙니다좀가봐가겠지 아, 간다 가지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왜 건드리냐고 봉지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너무 사진 같다 한명한 명씩 넣었네? 대면 시대 군대가 하나 남았다 그렇게는 안 되지 못 거주마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야호, 세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제발 제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제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웃음> 진짜 아, 이조 뭔가 돼. 심상치 않다. 오 심상치 않다. 고, 골 받고 죽을 예정. 안돼 방갈로를 이 친구 간절한 친구란 말이야 방갈 친구 간절한 친구예요. 야 <웃음> 둘아 <자격. 웃음> 이 뭔가 심상치 않다. 이 친구 간절한 친구란 말이야 방갈 친구 간절한 친구예요. 아니 크립토 아니오? 오자, <목소리> 오사 오사 오사 오사, 오사. 아, 가리리가리리가리리가리아조았다리 얀 하하하하. 우지마또 만들어줄게. 싸우지마싸우지마싸우지마 아, <웃음> <웃음> <웃음> 와 미쳤다 이걸 썰키몬스터를 간다고? <웃음> <웃음> 아싸! 와나 어떻게 나 너무 신나 나 이제 밥 먹을 수 있어 님들 나 이제 밥 먹을 수 있어 미쳤다 와나밥 먹을 수 있어 이제.